자 다온우씨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자랑 결혼할 이야기 있습니까? 아 저는 하, 저는 뭐 헬로 여러분들. 아쌀람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 안녕하세요. 더프키입니다 So today I invited really special guest today. 오늘은 제가 한국 분을 모셨기 때문에 한국말로 좀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 인도네시아에서 미스터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한국인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 아쌀람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미스터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어소보라는 곳을 왔어요 정말 아, 네. 그.. 이런 이런 특이한 곳은 <웃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그렇죠. 원어소보라는 데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목소리> 어, 네. 그렇죠 그게 득보잡득보잡 네. 네. <웃음> <들수있다. 웃음> 그렇게 <웃음> 말씀 네. <웃음> 근데 거기다가 한국인 분이 계시고 거기다 인도네시아 분이랑 결혼하신 분이 거기서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그렇죠. 와 이거는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제가 네. 특별히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어우 아, 정말 그유명한신 분이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거를 좀 바로 여쭤봐도 될까요? 어음으로보시죠네 그, <웃음> <웃음> 네, 그럼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인도네시아 분이랑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는 이제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이제 제가 2019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1년반 <웃음> 어, 정도 됐죠? 3년? 오쭉꽤 어, 되셨네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이제 와이프랑 좀 신혼, 신혼처럼 잘 아,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좀 결혼 생활에 좀 만족하시나요? 어우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 예. 제가 그걸 봤습니다 네. 제가 그밥 먹을 때도 너무 막 행복하게 드시고 이제 금술도 아, 네. 좋으시고 그리고 성격도 너무 활달하시고 그러니까 네. 아,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제가 그걸 딱 느꼈습니다. 와이프가 저를 많이 좀 변화를 시켜줬죠. 음지에 있던 자를 <웃음> 이렇게 이렇게 위로 끄집어내줘서 서 아, 저를 이렇게 많이 좀 변화시켜주시고 혹시 이제 결혼 생활 하면서 조금 네. 이거는 내가 정말 좋다 혹시 이런 점도 좀 있으세요? 이제 네, 와이프가 이제 저를 위해서 건강을 많이 챙겨주기 위해서 음식 마련할 때막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보셨다시피 <웃음> 매일 음식이 바뀌잖아요. <웃음>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와이프가 이제 카레 하나 끓여가 일주일 먹고 그런, 걸 그런 거를 못 보거든요 와. 매번 이제 고생을 해서 바꿔주는 요리를 건강까지 도 챙겨주는 거아 그거 너무 작전입니다 네. 어떤 막 일이 있을 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죠 제가 또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그걸 얘기하면 를 오히려 일이 좀잘 돼요 오. 그리고 이제 와이프의 장점이 깨끗해요 5시 와서 쉬면 무조건 일어나 막 청소, 집 정리 와.. 자본 집안일을 진짜 잘하시는구 네. 네. 집안이 깨끗해야 이제 모든 일이 잘, 잘 풀린다 아, 맞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네 계속 네. 뭔가 이렇게 계속 하시고 요리 안 하고 계실 땐청소라고 계시고 혹시 한국 분들이랑 인도네시아 분들이랑 조금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는 약간 남존여비 사상이 조금 더 강한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남자가 좀 하늘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공동화가 됐잖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 네네좀 좀 그런 것도 있죠. 무조건 이제 남자도 집안일을 할수 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 네. 건. 반면에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확실하다는 사실 집안일이라든가. 와이프분 오셨네요. <웃음> 어. 어어니까 어, 어. <웃음> 아, 이거 안쪽 yeah, 옆에 좀 안겨. 아, 이분이 너는, 저희 네. 이제 저희. 집사람입니다. 네, 저 오늘 요리를 너무 자, 많이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t 마사 i m a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요리 같은 것도 막 이거 오늘도 또 이런 요리 했어. 이런 면 이제 집에서 거의 쫓겨 난다 싶어요. <웃음>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는 좀 남편을 좀더 존중해 주는 그런 무다이 네.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아... 반영되지 않나? 그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기도 하잖아요. 이슬람 국가는 남자의 지위가 좀 여자의 지위보다 좀 이제 높은 쿠란이라는 음... 저희가 성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남자의 역할 그리고 여자의 역할을 좀 명확히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음... 남자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요. 돈을 벌고 오고 네. 경제를 부양하고 가족들 지키고 여자는 안에서 이제 내조를 하면서 아기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계속 이렇게 어, 서포트 해주는 이런 네. 역할을 딱 정해줬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누가 더 위다 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역할을 정말 딱 음... 나눠 놓고 음... 거기에 가정에 평화롭게 잘 돌아가게 하는 오... 그런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런 마인드로 적용할수 <웃음> 있겠네요 <웃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한국 남자들 요즘에 결혼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웃음> 결혼하기가 <웃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인도네시아 여성분과 결혼을 추천을 하시는지. 인도네시아 분과 결혼을 추천을 합니다. 아, 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가 인도네시아 분이라는 네. 이유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여자들 이 그래도 조금 더 순수한 면이 좀 남아 있지 아, 않나. 다우드 님도 보셨겠지만 인도네시아 분들 이제 이 성향 자체가 좀 이제 밝고 밝은 성향이잖 밝고 ]이잖아요. 활달하고 약간 네. 좀 그런 성향이 좀 있긴 있잖아요. 물론 네, 이제 인도네시아 여자들이 좀 질투가 많다는 얘기, <웃음> 얘기는 있어요. <웃음> 아, 어, 혹시 정말... 맞습니까? <웃음> 네. <웃음> 많이 들었습니다 <웃음> <진짜 모르겠네. 웃음> 혹시, 혹시 좀여봐도나요아 <웃음> 아,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아 정말 그 질투심이 장난 아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이제> 그만큼 사랑한다 <웃음> 좋게 좋게 이렇게 <웃음> 여기 혹시 이제 인도네시아 분이랑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이라든가 좀 이런 삶의 변화라 이런 게좀 있나요? 변화? 어, 당연히 변화가 있죠 와이프가 이제 이슬람교인 것도 있고 네네. 이슬람 그거가 주는 의미, 전부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알고 나서 한번 같이 이제 실천을 해보는 거죠 이 종교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음.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체험을 해보면 이제 와이프가 왜이 종교를 그렇게 믿고 종교적 종교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음.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는 좋지 않은 종교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사실 맞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살다 보면서 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다 깨졌거든요. 깨끗한 종교, 정말 이제 성스럽고 이제 정결한 종교, 좋은 인상을 받은게 있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 다음 다음 질문이 이거였는데, 이제 이슬람만큼 좀 깨끗하고 음... 어떤 이제 딱 법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종교는 아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기 전에도 네. 무조건 네. 무조건 다 씻어야 되고 밤일 밥닐... <웃음> 지금 이제 시격은용가밤닐 <19분> <웃음> 관리를 <웃음> 아, 하고 네. 나서도 항상 치사해요네 항상 네. 이제 목욕, 목욕 재개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 기도를 해야 되는 이제 규칙적으로 정해져요 음. 사람들 좀 약간 규칙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아, 진짜로 그렇죠. 목표라는 게 확실히 그쵸. 있는 맞아요. 제가 그게. 똑같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삶의 목표를 음.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든 꾸란에 그리고 하디스에 모든 것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이것만큼 논리적이고 완벽한 종교가 있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있어요 네. 와이프도 이제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서 진짜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는 게왜 그걸 음... 자살하면 안 되느냐? 네. 한국에는 사실 좀 자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음. 우울한 분들 정말 많은데 여기는 사실 경제 소득 수준이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서 행복지 정말, 정말 높아요. 사람들 응. 항상 웃고 응. 항상 행복하고 분명히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인도네시아로 오면서 이제 이슬람적인 이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 와이프도 그렇죠. 네. 한국인으로서 네. 포기하기 네. 쉽지 않은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라면, 이라던가 돼지고기라던가 그래도 정말 다행인게 네. 어디다 떨고 나도 그냥 이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거든요 함들일라 아, 함들일라 네.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 엄청 비싸도 못먹잖아요 한국 돼지고기 1kg 가격이 여기 인도네시아 소고기 1kg 가격이랑 똑같은거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웃음> 한국, 한국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소고기를 나는 난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와, 맞는 말입니다 마, 맞죠? 정말 긍정적인 드입니다 진짜 딱 그거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막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은데 그런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안 세상에는 제가 먹을 게 널렸는데 아. 수박이라든지 그런 거 엄청 저렴하잖아요 뭐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1kg에 2천원, 천원 우리나라는 만원, 2만원, 천원하는 그런 이제 정말 귀한 음식 같은 경우를 네. 무한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으로 지정된 그쵸? 음식을 제외하고 나서는 진짜 음식의 천국이라고 음. 정말 이렇게 느껴요 아. 음식이 맞아요. 진짜 천국이라고 느낍니다 진짜로 <웃음>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먹어봤지 않습니까 아, 와이프분께서 그렇죠. 요리를 정말 웬만한 셰프보다 너무 훨씬 잘하십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부럽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웃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와이프분께 혹시 한 마디 해 주실 수 있나요? dear sayang h a t i n i sejak a m e n i k a u d a l a m a 띠가 다운 스 tapi saya s l a l u b r t e i m a kasih u n j a r istri saya yang e r b i k a l a tanpa tanpa kamu t i d a samping sama saya saya n g a bisa Saya 비 i s a s 야사 a saya pikir positif. k a r 야, n a kau u n y a s 야 l a l u samping saya. y r a t i i m a k a s i s l a l saya s l a l b r s u k u r k a r n a k punya m e n j a i istri s a k t e r l u k u n selamanya sampai kita meninggal dunia. w a l kita e n g a m u n i n g a dunia cepat, <웃음> kita s e m u n g a s l a l b r b a Yeah, I love you. Oh, I love you. I love you. <웃음> 아 너무 로맨틱 같죠? 아, 말하는데, 아, 아, <웃음> 저는 이해를 못했지만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은 영상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줘보겠습니다. 아 그래? 혹시 저도 이제 앞으로 어, 혹시 인도네시아 분이랑 결혼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웃음> 저는 다, 저는 저는 정말 다오드킴 씨는 인도네시아와 사셔야 되고 인도네시아 분과 무조건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웃음> 왜냐? 어? 네, 네. 제일 큰 이유가 종교적인 트러블이 전혀 없으니까. 아, 그런 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일단 맞아. 거기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요즘 이제 K-pop 붐이죠. 근데 종교가 무알랍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슬람이야. <웃음> <웃음> 벌써부터 플러스. <웃음> 벌, 벌써부터, 벌써부터 벌써부터 A 먹고 가는 거지. 아유, 아유. 알겠습니다. <웃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제가 네. 갑자기 난입하는 질문. 자, 다음 씨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자랑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 저는. <웃음> 저는 뭐, 이, 뭐 결혼하실 분이 있기만 하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웃음> 있을지 모르겠지만 <웃음> 만약 없으시면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어, 네. 네.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러 오늘 영상 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네. 정말 너무너무 잘있다갑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땡큐 포 러칭 마이 비디오 테이크 케어리 앤 비세 함두일라 마살로마 감사합니다 안녕 드럼 마 까시 감사합니다 아! 아! 표 아, 아, 아, 아, 아, 아, 와이프는 여기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